트레이더의 투자 심리와 자세 1. 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자금을 잃고 시장을 떠나는가? 감정적이고 생각없는 매매가 이유일 수 있으나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시장은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잃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산업은 트레이더를 수수료와 스프레드 재계로차로 죽인다. 트레이더들에게 수수료와 스프레드는 인간에게 세금, 죽음 등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존재하는 과정에서 계속 빼내고 결국 이것을 죽게 만든다. 이런 마이너스 섬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머리나 어깨 위에 있어야 한다. 2. 훌륭한 트레이더는 열정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인 경향이 강하다. 그들의 생각은 늘 열려있다. 이들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잘하는 것이다. 매매만 잘하면 돈은 자연히 뒤따른다.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쉬지 않고 기술을 연마한다. 그리고 이들은 매매를 잘하는 것과 어떠한 투자의 결과에도 영향 받을 만큼 성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위험을 줄일 때 당신은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잘 통제하게 된다. 매매도 마찬가지이다. 매매는 진지한 지적작업으로서 다룰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감정적인 매매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자금관리를 훈련하라. 성공적인 매매는 세가지 심리상태, 시장분석과 매매 시스템, 자금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4. 살아남아서 투자에 성공하고자 하는 트레이더는 손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의 거래에서 작은 실수만을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손실을 관리할 수 있다. 매매에 대한 충분한 훈련, 현실적인 자금관리 계획이 필수이다. 5. 지금까지 시스템 매매를 이용하여 돈을 번 사람은 그것의 판매자밖에 없다. 만약 그들의 시스템이 유용하다면 왜 그들이 그것을 팔았겠는가?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자동매매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 능력 있는 트레이더들은 문제가 감지될 때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매매 시스템은 순발력이 떨어지고 그저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매매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심리상태, 논리적인 매매 시스템, 훌륭한 자금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세 가지 요소들은 세계의 의자 다리와 같다. 이중 하나만 없어도 의자에 앉은 사람은 의자와 같이 넘어지게 된다. 회사는 단지 하나 내지는 두 개의 다리로만 의자를 세우고자 한다. 당신은 분명히 정의된 원칙에 의해서 매매해야 한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매매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완벽한 자금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7. 시장이 당신을 좌지우지하게 할수 없다. 매매 시간에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 매매를 계획하고 계획을 매매하라. 시장에 진입할 때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 시장 변화에 따라 당신의 계획을 조정하라. 8. 이익은 매매자로 하여금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들뜨게 한다. 매매자는 높은 이익을 다시 얻으라는 욕심에 조심성 없는 매매를 하고 그들의 이익을 반납한다. 대부분의 매매자들은 격심한 손실의 연 속에서 오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한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이른 후에 시장을 떠난다.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에 있다는 것을 소수의 생존자들만이 실감한다 그들은 변화할 수 있고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수 있다 9.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은 실패한 투자자에게 손실과 같다 작은 손실은 한번의 음주와 같다 큰 손실은 음주 후 흥청거리는 것과 같다 손실의 연속은 계속된 다음과 같다 패배자는 다른 시장과 지도자, 매매 시스템을 전전한다 그가 놀라운 승리에 즐거움을 재창조하고자 하는 동안 자본은 점점 줄어든다 해가 꼬이는 것을 대면 실패하는 투자자는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두 그룹은 그렇게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를 모델로 삼으면 패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수 있다 알코올 중독과 손실은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다 10. 성공하는 투자자는 손실을 일반인이 주량을 조절하는 것처럼 다룬다 그들은 손실을 입으면 더 이상의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몇 번의 손실을 입는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잠시 매매를 멈추고 분석이나 투자 방법을 다시 생각한다. 반면 패자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추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게임의 흥분에 도취되어 큰 승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계속한다. 실패하는 투자자만이 계속 이르면서 도박적 자극과 큰 이익을 쫓아 쉬지 않고 매매한다.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자가 농주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것처럼 매매에 대한 욕구를 느낀다. 그들은 충동적인 매매를 하고 매매 파티를 열고 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 패배자들은 손실에 대해서 취해 있다. 그들은 손실에 중독되어 있다. 트레이더는 이익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손실을 보면서 큰 흥분을 얻는다. 매매의 즐거움은 매우 강하다. 잃기 위해 매매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도랑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노력하는 알코올 중독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패자는 자신의 자본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더욱 날카로워진다. 그에게 당신은 패자야라고 말하는 것은 주정하는 사람에게서 술을 빼앗아 던지는 것과 같다. 패자는 회복을 시작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맛아야 한다. 1 0일 눈앞에 닥친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새로운 매매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며 당신은 승자가 되기 위한 연말을 시작할 수 있다. 12. 최고의 트레이더도 매매에서 돈을 잃을 수 있다. 정답은 사업상의 위험과 손실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트레이더는 사업상의 위험을 피할 수 없지만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손실폭 이상의 손실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무엇보다 당신의 계좌 규모에 달려 있으며 이는 매매 방법과 고통감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3. 매매기록에는 진입과 청산시점의 시간과 가격, 스프레드와 수수료, 스톱, 다른 수정된 스톱, 진입 이후, 탈퇴 이후, 최대한의 미실한 이익, 최대한의 미실한 손실 등을 기록하고 그외 필요한 데이터도 모아야 한다. 14. 트레이더는 항해자가 바다를 연구하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추세와 반전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는 동안은 작은 규모로 운용해야 한다. 당신은 시장을 결코 통제할 수는 없으나 본인 스스로를 통제할 수는 있다. 연속으로 수익을 낸 초보자는 물 위라도 걸을 수 있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무모한 자신감에 의한 매매는 계좌를 날려버린다. 반대로 몇번의 손실을 입은 아마추어는 시스템이 그에게 강한 매수나 매도 신호를 주는 경우에도 진입하지 못할 만큼 기이성적이 된다. 만약 당신이 기구만장하거나 놀란다면 매매할 때 이성을 완전히 이용할 수 없다. 또 즐거움이 당신을 기뻐 날뛰게 해도 비이성적인 매매를 할 것이고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 당신은 이익이 되는 매매를 놓치게 될 것이다. 전문가는 머리를 이용하여 매매하며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 단지 아마추어만이 매매로 흥분하거나 위축된다. 감정적인 반응은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치이다. 15. 감정적인 의사결정은 시장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감정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경마장에 온 사람들을 보면 알수 있다. 경마에 참여한 사람들은 발을 구르고 아래위로 뛰어오르고 말을 향해서 소리친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 승자들은 서럽게 안고 패자들은 티켓을 찢어서 먼지로 날려버린다. 훌륭한 트랙에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흥분하지도 소리치지도 자신의 자본 전부도 베팅하지 않는다. 카지노는 술 취한 고객을 선호한다. 또한 도박꾼들에게 공짜 술을 먹인다. 왜냐 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 도박에 더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대신 시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분석해야 한다